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용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선화증권 문 제29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29강도 선화증권의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제6장 선화증권 효력 마지막으로 운송물의 인도와 선화증권의 횟수에 대한 어, 뒷부분 특히 보증도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횟수와 보관, 또수화인의 운송물 수령은 위반과 선화증권의 미횟수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선화증권의 회수와 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물의 인도와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과 관련해서 먼저 목적지에 서 운송물의 인도와 관련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를 운송물에 대하여 선화증권이 작성된 경우에는 그것과 상환하지 아니하면그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운송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데는 정당하게 배수된 선화증권은 운송인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고 운송인은 선화증권 원본의 제시가 없는 자의 운송물 인도 청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같은 운송물에 대하여 선화증권 원본이 여러통 발행되었더라도 약정된 목적지에서는 그중 한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할수 있으며 운송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운송인은 목적지에서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하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배서된 선화증권 원본 한통만이라도 회수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면 선하증권의 상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고 나머지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관련된 판례를 보면요.대판 1991년 12월 10일 선고 91-14-12 3판결인데 상법 제 820조 제 129조의 규정은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운송물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선하증권의 제시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니 상당하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발행지 또는 선적지에서 의산해증권입니다송화인이 운송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증권의 원본을 은행을 통하여 통화거나 직접 운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화인에게 도달케 하여 목적지에서 수화인이 이를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운송물을 인도받는 것이 일반적인 서라증권의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송화인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발행받은 선화증권을 목적지로 발송하지 않고 이를 다시 선적지 또는 발행자의 운송인에게 반납하면서 목적지의 특정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예, 발생하고 있는데 어, 이러한 것을 선화증권의 서렌드라고 합니다. 어, 김영식 선화증권을 제출합니다. 운송물이 선적된 후송화인의요청에 의하여 선화증권의 특정인을 김영수화인으로 하여 선화증권을 발행하였는데 송화인이 선화증권 원본을 목적지의 수화인에게 송부하는 대신 선적지에 소재한 소지 운송인에게 이를 다시 제출하면서 목적지에서 선화증권 상의 김영수화인에게운송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선화증권의 서울랜드라고 하는데 이때 비유통 표시가 있는 김영식 선화증권의 경우는 선화증권을 배쇄에 유통할 수 없고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화인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선하증권의 원본을 제시 없이도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시식 또는 지참식 선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인데 어, 송화인의 요청에 의하여 지시식 또는 지참식으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는데 그후 송화인이 선하증권 원본을 수화인에게 송부하지 않고 선적지 또는 증권 발행제의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지치 신식 선화증권이나 지참식 선화증권은 자유로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지에서 증권의 원본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수화인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목적지에서 선화증권 원본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은 선화증권의 본질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에 따른 법적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수화인이 선적지 소재의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의 원본 전통을 제출하면서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목적지의 특정인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달리 유통될 선아증권이 없으므로 운송물을 송하인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인도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당의 선아증권 원본에 특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목적지에서 송하인이 지정한 특정인이 선화증권 원본을 제출할 수, 제출 제시할 수 없으며 선아증권 음원본 전체가 아직 선접지에 있기 때문에 적법한 배서의 운송이 중단된 상태이고, 어, 목적지 소재의 운송에 적법하게 배서된 선아증권 음본의 소진이 없어 운송을 인도할 상대가 없다는 모습이 생깁니다. 굳이 증권의 유통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처음부터 해상화물 운송장이나 비유통 기명식 선아증권, 즉, 스트레이트 비엘를 발행하는 것은 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발행된 선아증권 전통은 송화인이증권을발행지나 운송물의 선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제출한다면 비유통기명식 선화증권이나 해상화물운송장으로 대체하려 발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증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속선 문제 등으로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 목적지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하는 자는 적법하게 배수된 선화증권을 제시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송 구간이 짧거나 선박의 고속화등의 사유로 인해서 선하증권이 운송물보다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화인은 운송물이 도착되어도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 수화인의 입장에서는 상기를 상실하게 되고 운송물의 장치료, 보관료 등 경비 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운송인 입장에서도 운송물 보관으로 인한 위험부담 및 추가 경비 발생등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우실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하정권과 상환하는 대신 수하인으로부터 신용장 개설된 은행이 연대보증한 화물선치보증장을 받거나 운송물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거치받고 운송물을 양도하는 보증도의 관행이 상관행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선하정권 제시 없이 운송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자가 어, 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장을 운송인에게 제출하면 운송인은 그것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고 나중에 선하증권이 회수되면 돈 보증장을 발행하는 게 반환한 일입니다. 어, 이때 보증장 양식은 은행마다 약간씩 그 문구 배열이다 영일하지만 대체로 운송물 인도를 요청하는 자가 선하증권을 입수하는 대로 운송인에게 제출하겠다는 것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 후에 발생될 수 있는 운송인척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화증권과의 상황보다는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이 인도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운송물은 그 운송기간이 짧게는 이상의 길로도 1,2주밖에 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운송물의 경우는 80-90% 동남아로부터 수입하는 운송물은 7 8 0또 어, 아메리카 대륙으로부터 수입하는 운송물의 경우도 5~60% 정도가 보증도에 의해서 인도가 된다고 봅니다 어, 이때 운송인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데요. 보증도는 해운업계에서 국제적 관행으로 승인되고 있으며 유효한 행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도 보증도 행위 그 자체를 위법 행위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도는 운송 현실상 부득이하게 인정되는 상관행위이기는 하지만, 선하정권의 상환증 권성이라는 본질을 해치는 탈법행위는 분명하다는 점에서 운송인의 주의의 의무는 매우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상관습이라는 현실과 법리의 괴류를 인해서 고정도로 그 운송물을 인도하는 선하정권의 정당한 소유인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에 운송인의 책임을 근거를 두고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판례를 보면 은대부분은 운송인이 선하정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증권 소진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 인하여 사라짐권 소진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의 정당한 사라짐권 소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박, 사라짐권 소진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화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을 인도하면서 선화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 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범하였을 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불법 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대판 2004년 10월 15일 선고 2004다 2일 37판결인데, 해상 운송 에 있어서 사라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사라증권의 정당한 소유인에게 운송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당하는 것이 되고, 그와 같은 인도 의무 이행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만약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다. 운송물을 수령하여 양육하는 방식, 이른바 선상도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화인의 의뢰를 받은 하유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그 인도인은 이행을다하는 것이되고 이때 운송인이 선화증권 또는 그에 가름하는 수화인의 화물선치보증서 이하 선화증권 등이라고 한다. 어, 화물선치보증서 등과 상황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화증권상의 통지수령인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위업자라면양화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을 운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하위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하위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1999년 4월 23일 선고 98다 13211 판결에서는 해상 운송인 또는 선박 대리점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하는 것은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결과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어 운송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는 고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판시하였습니다 어, 불법행위서의 학설은 불법행위서과채무불이행설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불법행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증권의 정당한 소진만 운송물이 소유권자이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여 증권소진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 줄수 없게 되었다면 운송은 인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진의 권리를 침해한것으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보증도의 상관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운송인의 법적 의무를 면제 또는 경감한다고 볼수 없다고 하는 학습입니다. 반면, 채무불이행설은 보증도는 상관습은 아니라, 상관습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널리 국제적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사라진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은 운송계약 위반, 즉 사라진권 소지인에게 운송물 인도라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를 불법행위로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학설입니다. 하는 학설입니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조차 운송한 운송물을 목적지에서 정당한 사라진권 소진에 인도해야 하는데 운송인이 보증도로 운송물을 인도했는데 나중에 제3의 사라진권 소진이 나타나 운송물의 인도 청구를 한다면 운송인은 보증도를 이유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서라진권의 성질상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을 현실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자로부터 회수하여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인도해 주거나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운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임은 운송계약 위반에 대한 계약 불이행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인데 또한 보증도 행위 자체가 일종의 탈법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상관습이라고 하여 운송인의 주의의 힘과 긴감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 대판 1993년 10월 8일 9 2 1 2 6 4 사건인데, 선하정권 소진이 입은 손해금액은 운송, 운송물의 멸실 당시의 가액, 운송물의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 계획인데, 이 당시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합계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선화증권의 위기 또는 고속성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선박의 고속화와 하역시간의 단축 등, 등 기술발달로 인한 운송시간의 단축을 해하여 해상운송에서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해운계의 현실입니다. 이 보증장에서 이미 보증도에 의한 운송을 인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운송인측의 손해를 보증장에 연대보증한 은행에 배상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나중에 선화증권을 회수하면 보증장을 은행에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보증도의 탈법성과 위험성을 이미 예견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증도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의 본질을 회수하는 탈법행위로서 어, 선화증권과의 상환에 의하여 어, 선화증권의 이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어,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선화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위반해 의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어 선화증권의 무능 증권성에 의하여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송화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도 청구권 등을 권리는 선화증권의 정당한 소인에이진하게된다고 보겠습니다. 선화증권 소지는 채권자로서 운송을 상대로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청 천국권 경합론에 따르면 보증도로 인하여 선화증권의 정당한 수에 대한 권리의 침해는 당연히 불법행위의 성립여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보증도는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회수하는 탈법행위로 이 운송인으로서는 선화증권과의 상환에 의한 운송물 인도에 비하여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증도로 인한 운송물 상실은 상대적으로 운송인의 과실을 입증하기에 수월한데요. 운송계약 당사자가 아닌 소화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선화증권상의 권리를 이전받았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것을 전제로 한 계약불이행 책임보다는 운송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가 법리적으로 편리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대부분에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증장 발행인인 연대보증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물선취 보증장의 경우에 수화인은운송물 수령과 선화증권을 취득하여 이를 운송인에게 제출할 것과 선화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따라 장차 선화증권을 제시하고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하는 제3자에 대하여 운송인이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보증장을 차입하고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은 자는 그가 선화증권을 소지하기 전까지는 동 운송물에 대한 수익권을 유부한 상태로 전무권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 후에 선의의 사라질 권 소지인이 나타나 운송물에 대해 운송물 인도 청구를 한다면 그 소지인이 진정한 수화인으로 운송인은 보증도 이유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운송물을 회수하여 진정한 수화인에게 인도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 야 합니다. 이때 운송물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운송인은 보증도로 운송부를 수령한 수화인과 보증은행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운송물 인도받고자 하는 자와 은행이 연대하여 작성한 것이 은행보증장인데, 운송인이 선의의 선라증권 소진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보증장을 발행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운송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은 위조변조된 보증장에 의한 운송물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물을 불법으로 인수받을 그러한 음,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보증장을 발행받지 않고 이글자 아, 목적은 잘못됐습니다. 인수받을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으로 보증장을 발행받지 않고 이를 위조변조하여 운송인게 차입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경우에 어, 법적 책임이 문제가 보증장을 위조변조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자의 책임은 은행의 보증장 양식을 위조변조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자는 권리 없는 자가 타인 소유의 운송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합니다. 어, 보증장의 위조변조 형태에 따라서 사문소 위조변조죄 및 동행사죄, 사인 위조 및 부정행사 사용죄, 사기죄, 절도죄 등 형법상 범죄의 구성요건을 형성하면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어, 위조 변조된 보증장에 기하여 운송물 인도하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인의 보증장에 의한 운송물 인도하게는 보증장이 위조 변조된 것은 물론 그것이 은행이 발행한 진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사나지권 소진의 운송물 인도 청구에 대해 운송인이 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채무의 이행불능이 된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운송인이 진정한 보증장을 수령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라면 보증장 발행인과 연대보증은행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요. 보증장이 다른 사람에 의해 위조 변조된 경우에 운송인은 보증장에 표시된 은행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없게 됩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요 운송인 또는 운송 취급인이 보증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화물선치보증장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고, 이를 게울리하여 화물선치보증장의 위조사실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선화증권과의 상환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라면, 운송인 등은 보증장 없이 선화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결과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위 또는 중과실에 따른 책임을 짓다. 이때 보증장이 화물 선치 보증장으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었다고 하여 확인할 책임이 없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수 없다라고 판지하였습니다. 운송인에게 보증장의 진정성에 대한 주의의 무를 상당히 무겁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회수와 보증장의 반환입니다. 운송인이 보증대로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후에 나중에 선화증권 원본이 회수되면 보관하고 있던 보증장을 반환합니다. 은행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반환하면서 해당 보증장을 돌려달라는 요청과 함께 동보증장은 혈액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동봉하게 됩니다. 다음은 선하증권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국 운송인은 정당한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음을 입증하고 선하증권과 어, 관련한 분쟁이나 소송 시 어, 증거서류로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제출하기 위해서 운송물을 인도할 때 어, 상환한 선화증권을 보관하게 됩니다. 어, 국가에 따라 운송계약관계법이나 세무관계법 등에서 일정기간 선화증권을 보관하도록 강행법규로 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운송이나 선화증권 보관기간은 국가마다 또는 선사마다 다르지만 실무에서는 대개 5년 내지 10년 정도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보관 기간과 근거에 대해서 보면 네덜란드에서는 예, 7년을 보관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민법에 근거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해상법에서는 2년, 민법에서는 5년입니다또 독일은 상법에서는 6년으로 규정하고 을 있고 미국은 FMC 규정에서 5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 에, 스위스에서는 채무법상 10년, 중국은 해상법상 6년을 하고 있는데 소송 유효 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재채 기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0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법상 운송인의 채권 채무에 대한 소송 시효가 10년이고 세법상으로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 시효가 사하 증권의 보존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10년간 보관하는 일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 대개 이러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대만과 같이 상법에서 해상법에서 2년, 민법에서 5년으로 하고 있더라도 민사소송에 대비해서는 5년간 보존하는 하는 것이 어, 유리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다음은 수아인의 운송물 수령 의무 위반과 선화증권의 미회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수아인의 운송물 수령 의무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려고 하여도 수령을 게을리한다거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 포기하거나 수하인 불명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운송물 처리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하인은 상법상의 지체 없는 수령의무를 위반한 것이되요. 운송인에 대하여 소정의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운송인 입장에서는 운송물의 보관관리에 따른 인력소명 및 비용의 발생, 선화증권 미회수로 인한 복잡한 문제가 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수아인의 운송물 수령 의무는 개품 운송한 경우에는 운송물이 도착 통지를 받은 수아인은 합의된 장소 또는 양육항의 관습에서 정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도 수아인의 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인쇄하지 못할 경우 운송인은 해당 지역의 관습과 운송물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테리프의 일정한 무료 장치기간 등을 설정하여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러나 수화인이 운송물 수령을 지체하여 무료 장치기간을 경고한 경우는 어, 채화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화료를 부담하더라도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면 운송계약이 종료되겠지만 수화인이 이를, 수화인이 불명령하거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수령 포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운송인은 미지급 운임 및 비용을 보정받기 위하여 운송물을 공탁을 하거나 세관기타 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장소에 인도하게 합니다. 다음은 공탁 또는 세관기타 관청에 허가받은 장소에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인 또는 선아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그밖의 법령이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없이 수화인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하는데요, 수화인 등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않는 경우에 운송인이 당의 운송물의 수화인을 알수 있으면 그에게 통지하면 되겠지만, 선화증권이 제시되기 전까지는 선화증권의 진정한 소진을 알수 없으므로 뭐 이와 같은 통지를 할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은 이러한 경우를 감안하여 수화인을 확실히 알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그 밖의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이 공탁되거나 세관 등 허가받은 곳에 인도되는 경우에 선장은 그의 운임 및 비용 등 채권 보전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합니다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운송물을 공탁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공탁할 운송물을 납입할 공탁물 보관장소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어, 실무적으로 운송인이 공탁절차를 밟아서 당해 운송물 공탁물 보관장소에 납입한지는 어,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세관 그밖에 관청의 허가장소의 인도 역시 형식적으로는 상품의 규정과 관세법 규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건 물론이고 그러한 장소를 실제적으로도 운영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창구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인으로서는 매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공매 폐기등 세관 처분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관세법상 정해진 장치기간이 경과된 운송물에 대해서 세관에 의한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 선하증권의 상환성 문제가 개입될 여지가 없이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행정법규상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의 권리를 벗어났으므로, 선하증권 소지인 그밖에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송물 인도와 관련된 운송인의 의무도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의 채척기간과 선화증권의 횟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장치기간이 경과한 운송물에 대한 세관의 처분이 있으면 그의 의무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운송인의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화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합니다. 선화증권 소지인 등이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이경과하도록 선화증권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운송물 인도청구를 하는 것은 그효력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소멸할 니다제척기간으로 선화증권 소지인 등으로부터 운송물 인도청구를 받아서 그 이행을 할수 없더라도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든 계약불이행 책임에 기하는 것이든 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보세 구역별 장치 화물과 장치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건이 부산항이나 인천항 부분의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건,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건은 보세 화물의 장치 기간이 6개월이고 관습법상 6개월이 내입니다 부산항이나 인천항 부동의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물건은 3개월로 단축이 되어있고요. 또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건은 6개월 3개월 또관세법상은 1년입니다. 거대, 중량,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구역의 안장수에 장치장 물건은 보세화물장치기간은 6개월 이내인데 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세법상으로는 1년이고요. 또 보세창구에 반입된 물건은 어, 보세 화물장치기간이 2년인데 1년 연장이 가능하고 어, 관세법상으로는 2년, 1년 연장 가능합니다. 그 다음 보세 공장 전시장, 건설장에 발입 물건은 어, 보세 화물장치기간은 설령특허기간으로 정해지게 되고요. 관세법에서는 설령특허기간을 고려해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어 장치기간으로 정해지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요 음, 그 보수의 화물장치기관과 관세법상의 장치기관이 정해진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보시면요. 대판 1997년 4월 11일 선고 96.4224일 판결인데 운송회사가 운송물을 해상 운송하여 1993년 7월 초경 홍콩에 도착한 후 양육하였고 피고회사의 홍콩 대리점소의 F-Express사에 이 사건 운송물을 보관시키던 중 f e x p r e s s 가 1993년 7월 10일경 이 사건 선화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M사의 운송물 인도한 건에 대하여 1995년 4월 29일 선화증권 소지인제은행이 운송인을 상대로 운송물의 멸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운송물이 인도되어야 할날즉 운송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선화증권 소진이 증권을 제시하면 통상 운송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인 1993년 7월 10일경부터 상법 제811조 소정의 제척 기간이 1년이 경과한 후인 1995년 4월 29일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반시하여 선화증권 소진의 권리를 부인하였습니다. 어, 이상 그 선화증권의 혈액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어, 오늘 퀴즈는 은행의 보증장 양식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은 자는 권리 없는 자가 타인 소유의 운송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으며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는데 어, 이에 속하게 되는 구성, 어, 이러한 범죄에 해당되는 구성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범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어, 이상 그 28강 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9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